신자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모였습니다 여기. 그만큼 여기 신자가 없는 동네가 여기 한반 여기 대전이에요. 그 왜그랬냐면 그왜 처음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날 때에 내네 지역에서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근이라고 해서 양평, 여주지역, 내네 복종, 충청도, 솔내 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생리고 호남, 진산하고 전주지역에 있는 내군대에서 네 식자들이 주로 처음부터 네, 차 식별이 생겨납니다. 네, 이 사람 이분들이 악해를 받으면서 다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산속으로 갑니다. 산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 외진 곳으로 가서 그 이렇 사람들이 잘그 눈에 그 눈에 띄지만 이걸 신경 안 쓰는 지역이죠. 네, 그런 데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한골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그 신앙의 자유가 그 1886년에 한불, 우리나라 분란사 조약을 맺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요. 근데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도 신자들은 옛날에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면 굳이 옛날에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와야 할이유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도시로 가는 공장도 있고 뭐 시장도 영종서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기가 좋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산골에 사는 사람은 산골에 사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굳이 대전으로 이사 와봐야 타양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올 일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와서 밥벌이가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는이 대전, 이 한밭 바닥에는 신자가 안 살고, 어디에 다 신자가 사냐면 옥천, 그래서 옥천에 있는 그 산, 한 산골이죠. 그 지역하고 지금 진장, 그렇죠. 진장 그, 지역, 그 지역하고 그 바로 밑에 연산이 죠 연산 넘어가면서 연산이 죠다 거기 산에 산에 모여 살고 다 산골짜기에 모여 살게 됩니다. 이 대전 지역에는 신자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대전의 그 신,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전역이 생기죠. 그 이전에는 대전은 뭐 그런 동네에 있는지도 모르고 잘듣는데 대전역이 한만 그것을 대전이라고 쓴거잖아요. 한 한자로. 그런데 대전역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이, 이주를 제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불교신자들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 본당 처음에 대전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신자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대전 여기를 관할하는 지금 현재 여기를 관할하는 본당은 어디였냐면 옥천 본당입니다. 1900년에 옥천의 본당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좀 용어를 설명하면 우리가 본당이라는 말하고 성당이라는 말하고 많이 혼동해서 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릅니다. 성당이라고 얘기하면 이번 이 건물을 얘기합니다. 대웅동 성당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본당이라고 하면 이 본당은 이 관할 구역 전체를 얘기합니다. 대웅동이 관할하고 있는 전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 본당이라는 말도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예를 들어서 본당할 때 당자가 집당자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집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집 본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내 본가잖아요. 네, 그런 그런 의미예요, 본당. 그리고 부모님이 또 이사가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집, 네 본가 어디냐하면 내 분명히 부모님이 계신 곳을 얘기한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늘 성당처럼 건물 이 건물은 안 옮겨지지만 이 본당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서의 그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일단 신자가 있어야 돼요. 관아라는 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거를 담당하는 주임 신부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임 신부님이 있는 곳이 그내 본가이고 거기가 본당입니다. 그 주임 신부님이 그래, 그런 격이 본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임 신부님이 사는 곳은 그때 그 당시 사정 사정에 따라서 이제 옮겨 가게 됩니다. 예, 그러 그러니까 제가 솔배송지에 살고 있는 솔메성지의 성당은 성당은 그걸 본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메성지는 관할하는 신자도 없고 솔메성지신부는 주임신부도 아니에요. 주임신부님은 완전히 용어가 달라요. 우리나라말로는 그냥 본당신부, 솔메담당신부 신부자가 붙으니까 같지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용어가 달라요. 주임신부라고 하는 것은 삐레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주임신부는 특별한 용어를 따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906년에 옥천 문당인데 이것을 갖다가 1914년에 비룡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 비룡이 어디냐면 청주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원군 남이면 비룡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옥천의 신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 안되겠다 싶어서 비룡으로 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분당을 또한 번, 이제는 대전이 점점 커지니까 대전으로 1919년에 옮기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목동, 현재 있는 목동으로 그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대웅동 분당에서 이것을 계산할 때 대웅동 분당 100년이라고 기준을 잡은 것은 목동으로 이사오던그해 19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이 100주년이라는 거죠. 근데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본당의 역사는 1 9 0 6년부터 시작이 돼야 본당의 역사는 맞습니다. 본당으로서의 구이 역사를 이렇게 주정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소화유 소화유지원 여기 있죠. 소화유지원이 만약에 여기 지금 올해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올해가 50년이 됐다고 해봐요. 50년이 됐는데 여기가 고통이 불편하고 여기 차와 바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유치원을 옮기자 그래서 유치원을 정확히 유성 월드컵 경기장 옆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옮기고 유치원을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유치원을 거기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갔다고 옮겨가면 내년에 만약 졸업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1회 졸업생이에요 소아유치원? 아니잖아요 여기 50년 플러스 거기로 이사람과 까지다 합쳐서 51년 51년 낳서 소아유치원의 역사가 역사 이런 게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19년으로서의 역사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대전교구와 청북교구가 분리되었으니까 굳이 이것을 이렇게 19년을 잘라서 예, 기념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옛날처럼 하나의 교구였다면 1906년까지 고슬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그남면의 역사를 따질 겁니다그데 우리, 우리는 19년을 기준으로 대흥동에서 이제 예, 적동에서 시작한 것을 이 본당의 역사로 따지는 거죠. 근데가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본당 100년을 한다 이런 거 했을 때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 잡기 시작하면 지금 논쟁에 모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안해 주실 수있다고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게 되나 이제 1919년이라는 그 해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입니다. 왜 1919년에 옥동으로 오게 되냐면 그 전에도 아, 올수 있었습니다. 올수 있었는데 1914년부터 1919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던 신부님들은 파리외방정교회의 불란서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블란서 신부님들은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덮어지니까 자기네 나라로 침집되서 갑니다. 그러니까 블란서에 왔던 여기 여기도 여기 옛날에 프랑스 신부님들 많았죠. 우리국 신부님도 계셨고 뭐봉 주교님도 여기 옛날에 보자 신부님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 신부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군대를 다 프랑스로 끌려 침집되서 가니까 우리나라의 신부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한 신부님이 분당 두 개씩 받고, 뭐 어떤 때는 세뭐 개까지 받고, 막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인부님의 다리들이 다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분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 대전분당을, 그러니까 이그동에 비용에 있는 분당은 점점점 대전이 크다 보니까 대전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목동으로 오게 되는데, 그 목동에 오게 된 이유는... 그 전부 터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에 왜흘면 그건 두 많은 데를 가두고 왜최전역 옆으로 가 되는데 왜 목동으로 갔나? 라고 하면 옛날에는 목동, 목동 지역이 정촌이었습니다. 정촌이라고 하면 옹기굽는 마을이에요. 옹기를 이렇게 굽는 마을인데 선주교 신자들 하면 옹기굽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박해시대 때 사람들이 다 산골로 피난을 갔죠 산골로 피난 가서 주로 무슨 뭐를 많이 농사를 짓교 사냐면 단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옹기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하면 옹기종 하는 사람이에요. 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 이 어디로 이사를 받냐면 목동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목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게 그 해가 1912년이나 1913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91 근데 1913년에 신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2,30명 정도 살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그분들이 비자를 간냐면 옥천분당으로 비자를 받는다. 그 당시에 여기 관할하는 데가 옥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옥천분당 신분인 기록에 1913년 12월 24일 성탄날 정단절 저녁 에대전 옥동 신자들이 한밭 신자들이 우리 집에 이사하러 왔다. 이 기록이 그때 처음으 나옵니다. 1913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뒤에 일년 후인 1914년 14년 11월달에 그 11월달에 그, 11월 그 복동으로 시부님이 황성사를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1914년에 드디어 복동에 공수가 설립이된거예요 그, 그래서 목동 공소가 1914년에 설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전에는 다른 지역에는 신자가 거의 없고, 이 목동에 온기를 굽는 신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전으로 본다고 옮기면 당연히 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겠죠. 그래서 목동으로 와서 거기에 공지를 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9년이었던 거예요. 1919년에 1 2월 12일 날 이쪽으로 와서 정식으로 이제 그 이사를 다 오게 되는데 그때 와서 주변님한테 보고한 이름이 <웃음> 되어는 대전방충리천주당입니다. 옛날에 목동을 지인 방충리라고 불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그때부터 그 목동문당의 명칭이 목동문당이 아니라 대전문당이었습니다. 이거잘 기억해주세요. 대전문당이에요. 목동문당도 대흥동문당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분당으로서 대전분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919년에 대전분당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9년에 대전분당이 설립이 돼서 관할구역이 어디냐면 엄청 넓어요. 청주, 영동, 전, 오군, 괴산까지가 다 관할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충남에는 대전하고 영리군 즉, 조지원 세종시 것까지가 이관할구 엄청나게 넓은데 신자는 68,59명밖에 안 돼요. 그 옛날에는 신자가 굉장히 좋았는데막 이렇게 쇼기가 성골장이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환공성사 치를 나면 가을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과일철까지 치려야 되고 엄청 카드 신자가 흩어져서 안니까 이제 다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대전에 있는 신자는 64명밖에 안 돼요. 이 인원가구는 이 사실은 분당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대전이 앞으로 클 거를 생각해서 목동으로 가가고 거기에 대전본당이 용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전이 점점 커져 나가네요. 왜냐하면 이 목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전정도로 목동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했고요. 얼마나 멀어요. 지금은 또 꽃이 타고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꼭 기껏해야 가 뭐 기자나 자전거 하나 있었을 때고, 나머지는 다 걸어 다니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당을 공격적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대전역 주변으로 이제 신자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 목동의 그 신자들 마그 신자는 많지 않은데, 점점점 대전역 주변으로 신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 그래서 그 대전 본당을 이제는 대전역 주변으로. 기자라는계획이 소개됩니다. 그게 1923년에 대전분당 이전 계획이 세워집니다. 1923년에 대전분당을대전역 주변으로 옮기자라는 계획이 이종순 신부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때 옮겨야 할 기술은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대전역에서 너무 멀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전 읍내에 사는 진짜들, 읍내라고 하면 대전 영주변 진짜들. 이 사람들이 너무 멀다고 한다.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목동은 저기 품이 지들되 있고.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은 뭐 발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너무 한적했던 거예요. 거기가 정말로 시골이었고. 그래서 맨날 독국들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세관에 냉은 집에 완전히. 그 주변이 그 너무 품이 지고 해서 불안해서 울살을 정도. 포신 지역이었던 겁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변님한테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정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촌이라는 의미하면 지금은 이해를 잘안갈 테지만 옛날에 옹기 굽는 사람들은 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옹기 굽는 사람들은 기술자 대접을 해주죠. 옛날에는 옹기 굽는 일을 내자신한테는 불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거 함부로 그, 하려고 해주는 거아게 아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옹기굽는 뭐, 뭐뭐뭐 일, 뭐 땜쟁이, 뭐수쟁이 이런 옛날에 기술자는 다 그냥 쟁이에요 옹기쟁이. 그래서 되게 무시하면서 살 살았, 살았고 목동 주변이 다 옹기굽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목동 시 사는 사람들. 왼쪽, 이쪽,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번듯한양인거고 저쪽들은 저쪽들은 약간 신분이 낮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만약, 지금 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식이냐면, 그, 서울, 영동성당, 영동, 그 영동을 낳고이 성당이 달동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달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로 그, 그, 그, 그, 그 맞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군다 옮기자. 그 대세전역으로 옮기자라고 했을 때 신부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국통신자들이 자 당연히 도움이 안 하죠. 그 자기네 분당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왜 굳이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겠어요. 반대 여론의 분명히 있었을 건데 문당 신부님이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계획을 했을 때 물론 그 당시에 대운동으로 옮긴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옮겼으면 원동이라고 옮겠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교님 허락도 다 받고 이제 옮기자 다분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이종순이라고 하는 한국 신부님인데 스캔들에 걸린 겁니다. 여자 문제가 걸렸습니다. 결렀,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문당을 떠나게 되면서 이 모든 계획이 무산하게이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고동니군 그랬더니 그 다음 신부님이 블라서 신부님이 왔습니다. 루블레 신부님이라고 프랑스 신부님이 와서는 목동신자들하고 성의할 결과, 1927년에 지금 이, 이 목동성당 옆에 보면, 이 건물, 이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거룩과 말씀의 성당이라고 말씀의 순정한 성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대전분당건물이었던요 와, 도 지금 봐도 멋있죠. 옛날, 아주 번듯하게 제대로 잘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도 가다 보면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건물이에요. 마을이 지금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서 보면 조절을 기사하고 싶어지는 곳이이 건물이에요. 딱 보시면 이 건물을 보면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성당을 정하셨다는건 분당 안 옮긴다 소리예요. 저 좋은 것만을 놔두고 왜 대전역 주변으로 갑니까? 안, 안 옮기죠. 당연히 안 옮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전역으로 성당을 옮긴다는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속 들어가서 다 그대로 이공동에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변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수 중에 하나가 1938년도에 프란치스코의 그 수, 프란치스코의 지금 목공 성당이 프란치스코의 담당 신부님들이 담당하고 이제 우리 교구에서 유일하게 수도의 신부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그러면 왜 이분들이 거기 38년에 거기로 오게 됐냐면 이프랑스코의 신부님들이 어디서 온 분들이냐면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뭐 어디냐면 퀘벡 지역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퀘벡 지역은 프랑스에서 이민 원 사람들이 건설하는 동네에 그래가지그 퀘벡에 사는 신자, 에, 그 신, 그 사람들은 지금도 프랑스말 씀있니다 거기 캐나다가 대부분 다 영어를 쓰는데 회백 지역은 프랑스말을 써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서울 교구장 라디보 주교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교구장님이 라디보 주교님, 우리 원주교님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 블란서 주교님이 그 서울 교구장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교님이 그, 그러면 서울로 진출하지 말고 대전으로 가라. 그, 이미 서울에는 다른 수도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들이 여기 와서 있으면, 수도회가 너무 많이 있고, 대전에는 아직 중요한 도시고, 앞으로큰클 도시니까, 대전에 가서 자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에가 대전에 자리를 잡은 게 바로, 목동성당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네모직한 건물 이죠 뾰족한 게 지금 목동, 지금 대전본당, 목동성당이 아니라, 대전본당 동물이고 그 옆에가 프란시스코의 수도회, 수도회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회가 이한 지역으로 돌아오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왜수녀님들 그 여기 와있죠. 우리 지금 뭐 대웅동 본당에 수녀님들이 와있, 와있으면 수도회가 이본당으로오면이 교구장님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자들은 그런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 모르지만 다 계약서가 써있어요. 그래서 수련님들이 할 일이 뭐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 계약서를 쓰게 되어있어요. 마찬가지로 목동에 있는 프란시스코회가 목동 성당을 보면서 그주변지하고 계약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교포 사제들을 위한 피정의 집을 운영해라. 네, 거기 목동에서 두번째는 대전본당을 당신들이 담당하면서 거기를 주인핀 모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가지 계약이 있는거예요 그러면 자제들을 위한 피정의 지 이건 왜 거기다가 지인이고 목동의 지라고 했냐면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가겠지만 옛날에는요 기차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하루에 못 갑니다. 옛날 기차가 평균 시속이 30km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게 무작빠르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같은 하우날거예요 기차 속도가 시속 30km인데다가 역마다다습니다가가고마다 아, 뭐, 완전 안행열차예요. 안행열차다 보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선으로 헷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그, 그래 부산에서 신부님들이 서울을 가려고 하면 중간에 와서 절 때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부선만 있나요? 대전이 포남선으로 갈라지잖아요. 부산에서 저기 전주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밤에 오면 새벽 밤에 또 도착해서 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그 당시에 중요한 상황이 었어요 그래서 목동에다가 시정의 집을 짓고 당신들이 운영하십시오 이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목동에 있는 대전문당을 당신들이 사목하면서 관리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영구적으로 거기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그두 번째 그 항목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프란시스코의 수단님들이 이문당을 떠날 경우에 모든 재산 관 재산권은 교장 다시 뭐 환원됩니다. 대전 그 당시 서울 교부니까 서울 교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항목이 두번던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전에 있는 이분들이 와서 트란시스코에가 지금 에 있는 그 목동, 아무도 성당까지 다 관리하면서 주임 신부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이 목동에 있는 이 신부님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하면서 문당 운영을 할때 유치원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유치원이 바로 여기 대웅동에다가 세우게 되어 습니다 그러니까 문당은 저기 있지만 이쪽이 중심지역이니까 이쪽에 유치원 같은 것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대웅동에다가 유치원을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대형근문당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란치스코회가 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신부님 숫자도 부족하고 할 때라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주 좋았던 거죠. 근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 니다 1941년에 전쟁이 납니다. 그 1941년에 옛날에 그 태평양전쟁이라고 해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미국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생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이거 대동아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동아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일본 식민지였고요. 이 일본이 그 미국을 폭격을 하게 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캐나다하고 캐나다 나라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다 보니까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지금 적국인 거, 적대적 다른 나라의 적국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에 와 있는 프랑스 집의에식민들은 캐나다 식민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간첩이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본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조선에 지금 캐나다 간첩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민들을 다 체포해서 공주에다가 가둬버리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관리를 누가해요 아무도 관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42년에 김유씨신 야구 신부님이라고 한국 신부님을 목동으로 보내고. 그래서 근데 이 전쟁이 계속되네. 그러다 보니 그 전쟁은 계속 되고 결국은 1944년에 오기선 신부님이 그또 그 목동 군당 대전 본당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전 본당 주임신부님으로 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대홍동때 이제부터 이 오기선 신부님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네요. 이대홍동보다이 성당 건물을 지은 분도 이 오기선 신부님이에요. 이 성당, 주임신부님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까지 20년 예, 넘게 그 주임신부님을 한 이분이 와가지고 목동에, 그 대전본당, 그 목동에 있다 보니까 이 대전은 점점 커가지고, 이 역전 주변으로 신자들이 다그 쪽에 살고 있고 대전은 점점 커지는데, 이 목동에 있는 것이 응 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모기설 신부님이 본당을 옮기려고 하다가 일제시대여서 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언제 옮기냐면 1 9 4 6년에 바로 여기로다가 본당을 옮기게 됩니다 분당에 옮기게 되면 모든 교적영세문서다입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이 46년부터 나중에 1955년대까지 목동에 에, 목동 신자들의 뭐 영세기했그 당시에 목동에 살았더라도 무슨 분들이 영세를 했거나 뭐 견진를 받았거나 홍배를 했으면 모든 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에, 여기 이 문당, 이대원군군당 안에 그 당시에 여기로 건당 이사 와어도대흥동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름이 그냥 대전 건당이었어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대전 건당이었지 여기 와서 대흥동 건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건당이었고 그러면 목동은 뭐가 됐냐면 그냥 공소 비슷하게 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건당도 아니고 공소도 아닌 어정쩡한 건당이 되버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좀 유행한 말로 하면 건당인 듯. 당한인 본당 같은 뭐 이런 느낌에 있죠. 그런 분당이 됐고 그 다음에 대전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오기선 신부님이고 보좌 신부님이 아주 또대전노지라고그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 보좌 신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은 이때부터 좀해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태평강 전쟁 기간 동안에 공주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으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왔다가 이것을 계속 하면서 목동 분당이 거의 그이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의 손을 떨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목동을 어떤 시기로 되냐면 분당은대전분당은 대운동에 왔고 목동에서는 주일비사만 하는 거예요. 주일비사든 평일비사든지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하고 평일 주일비사도 여기서 하고 보신부 분이 가서 주일비사만 하는데 그것도 프란치스코의 신부 어떤때는 있다, 어떤때는 없다라고 하니까 네,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계속 된거요 이런 일이 14년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아주 애매한 관계가 이제 서로 돼버리게 된거든요 근데 이것만 또 문제가 되냐? 그 어떻게 되냐면 1948년에 대전조구가 또딱 생기네? 네, 개방이 됐거라서 그동안에는 여기가 서울북구 관할 지역이었거든요. <웃음> 그 대전조구가 없이 서울교구가 나고 1948년에 대전교구가 딱 생기니까 서울에 계시던 라리보 주교님, 원 주교님이 대전교구 초대교구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수염달린 주교님 있죠? 그분이 라리보 주교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대전교구장에 대해서 1948년 8월달에 여기로 대전에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대전에 내려오니까 여기 대운동, 이 대전군당이 주교자군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교자 건당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뻣듯한 건물이냐면 옛날 주교자 성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진인데 이게 성당 안쪽에서 지금 봤죠 옛날에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지역에 층을 쭉쭉 해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들 옛날에 의자도 없고 마룻 바닥에 앉아서 지금 주일 미사하는 걸 사진 찍어놓은 건데 아까 좀우스운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좀 미사할 때좀 감실이잖아요. 제가 여기 주교자 성당이라고 해서 그런가, 감시이 저렇게 크는 남시를 처음 봤습 그래서 느낌에 그그 중간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 감시 안에 옛날 주교자 성당 들어가 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실 감시를 너무 좋아지고 옛날에 그 <웃음> 주교자 성당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된거 보여가지고, 그 당시 브란, 프랑스 신부님이 써놓은 편지에 뭐라고 했었놨냐면 제가 주교자 성당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주교자 성당이래요. 이렇게 농담으로 순할 정도로 많이 아닌 목조 그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게, 주교, 이게 주교자 성당 같아요. 이 건물이 전혀 없지 않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 거나 이게 주교자 성당이 됐고 여기가 대종 분당이, 여전히 대종분당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주교 5 전쟁입니다. 1 9 5 0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 우리 교구, 대전교구 신부님이 23명이었어요. 그 중에 불란서 신분 신부님, 한국 신부님은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불란서 신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대전교구가 생길 때 불란서 신분들을 주축으로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 가지고 그 23명 중에 이후 10명의 분당 신부님들이, 10명의 신부님들이 이민구들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공산군들한테 피살이 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절반이죠. 그분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순교하냐면, 바로 독동성당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10명 중에 8명.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인민군들이 그, 그 목동 성당 보면 선물, 건물 건물 좋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내무, 내무소로 썼습니다. 인민군들 본부로 쓴 거예요. 본부로. 네. 여기, 여기 대웅동은 역전에서 가깝기는 하지만 건물이 휴직은한 거예요. 휴직을 하니까 여기를 본부로 쓴게 아니라 목동을 본부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또, 또 하나의 이유는 목동에서 가까운 중촌동에 옛날에 대전교도소가 그렇게 있었습니 대전무소가 네, 그러니까 경무소도 거기가 가깝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기가 좋으니까 목동에다가 경무 틀무를뜰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그무익기사들이라든가 그, 그,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다 대전경무소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대전경무소에 이제 끌고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대전경무소 그때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버렸죠. 그래서 1600명이 넘는 사람이 대전 동무소에 갇혀있었어요. 네, 갇혀있고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수용기론이 너무, 너무 멀으니까, 나중에 신부님들은 어디에 가둬놓, 가둬놓게 되냐면, 복동성당 지하실하고그 옆에 프란치스코의 그 건물이죠. 거기에다가, 네, 가둬놓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들이 처음에는 자기네가 이겼을 때에는 그냥 가둬놨는데, 나중에 2003년 작전이 일어나고 나서, 철수를 하게 되죠.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1600명이 없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죽여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쉽게 죽을것 같죠?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흘 동안 죽인 거예요. 4일 동안 죽일 때 이렇게 뒤에, 목동 성당 뒤 언덕에다가 방공호를 죽을, 파놨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네, 지나 방공호를 파놨는데 거기에서 총을 쏴서 죽이고, 숙으로 덮고, 총을 쏴서 죽이고,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체가 그냥 철수, 철수 철수 쌓인 거예요. 천천히 배기 병이 넘는 사람. 나중에 그 중에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리 감정 아닌가 그냥 구물에다가 첨박하고 그냥 가서 이제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강만수 신분이 요세 신분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보자 신분이 있던 분입니다. 이 1950년 당시에 홍성에서 군당신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 전쟁이라 니까 여기 자기 그때 목기선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었고 그래서 목기선 신부님한테 이 전쟁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모기선 신부님한테. 근데목기선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당신부는 분당 자기 분당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 당시 그 신부님들의 불안서 그 신부님들도 그렇고 한국 신부님들도 그렇고 뭐냐면 착한 목자는양들을 두고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관할 구역에 신자가한 명이라도 있는 한 거기를 그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강만수 신부님이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라 해서 홍성권당으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공주에서 이민분들한테 챙겼고 대선 목동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피살을 드신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동성당에 가보면 순교자신념비가 목동성당 마당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 순교하신 신부님들 명단이 쭉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성당은 그만큼 아픈 역사 공동체 역사, 신앙의 역사를 다고스란히 하고 있는 지역이고 목동신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본당이 옮겨졌다는 생각을 안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대웅동보다 훨씬 더 좁은 성당이 거기 있었잖아요늘 거기에 있었고 주일마다 거기서 기사가 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그 신자들 입장에서는 본당이 옮겨간 거에 대한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역사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대웅동 저것들 그치, 왜책임회가1 0년이 됐다고 하는거야 이유를, 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그, 복동에서 입장에서 보면. 네, 그때 대흥동은그대흥동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죠. 여기는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대정분당이었어요. 네, 그때까지. 대정분당이었고, 주불자성당이에고 그리고 나중에 1962년에 이 건물을, 이, 이, 보다 죽을 자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1962년에 어, 재밌는 일은 이런... 안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성당을 지을 때 어, 교부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성당을 비렇게하게 그렇게 크게 짓는다 엄청 많은 데있었습이야 이게 신자들 돈으로 지은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원조 받아서 지은 거예요 1962년에 왕공이 됐는데 이이 어, 이 건물을 쳤을때 지금 봐도 이거 적지 않죠 옛날에 옛날에 봤을 때는 이거 막,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건물에 3,500명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등치도 작고 막, 오뎅을 좀 많이 하니까 3,500명 들어갔다고 해서 이 실제 수용인원이 명동성당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막, 그때 자랑하는 건물인데, 하도 크니까, 아유, 무슨 옷 비쳤어, 저거. 어디서 좀 비쳤어. 그럴 정도로 이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주변 사람 당시 크지 않다고. 네, 그런 건물이었는데 바로 이주교자선당을 지을 때 여기 주구 성인이 5월 1일 날 축정식을 한거 노동자의 성료세요셉이죠 지금 맞아요. 네. 네, 요셉. 왜 요셉이냐면 우기선 신부님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성당 지을 때주임 신부님 세뇌명을 받인다. 어제는 와서 좀 웃긴 생각을 한게 여기 노동자의 성료셉이 그니까 바깥에 성무상이 있잖아요. 성무상을왜 저렇게 불안하게 세웠을까? 그러니까 성문 농자의 수십 고성인가 이런 각면은지금고 불안한 무부님을세워왔다고아다고 아, 그래서 세은가보다 이런 생각을 <웃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962년에 본당 명칭을 62년도 교세통계표 대전교 공식통계예요 63년도 교세통계표를 보면 1962년에 위에 대전분당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목동분당이라고 되어있죠 63년에 보면 대웅동분당이라고 되어있고 목동분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영칭이 대웅동으로 바뀐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이것을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대전분당으로놔뒀으면 우리가 대전 당의 역사를 그대로 개선하고 있는 분당이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용하고 싸우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대웅군분당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요. 그다음 지금은 사실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전화 114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대전성당한테 말려서요 하면 무조건 여기 알려줬을 거예요. 목동도 있고 다른 성당도 있는데 무조건 여기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대전은 뭐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명칭은 대원군 성담이 예, 된것 같아요. 된 그렇게 해서 예,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전체 역사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그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1919년을 함께 기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 부디에서 나왔고 그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비틀어진 계기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때부터 비롯되었고 그 6.25 전쟁 때문에 멀킨 여러가지 사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그 우리가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 때문에 그 일어난 전쟁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과지도 그걸 갖고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노란가는 분이 된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왜 이걸 갖고 다툼을 해야 되고 다툼 부리에서 나왔다고 인정하면 아주 평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늘 아래 그럴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우리 대웅동문당은 우리들이 해야 되고 목동은 배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다면 대웅동군당은 1919년을 기리고 목동군당은그전 4년 전1 9 1 5년에 목동의 공소가 설립된 내가 1915년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문제가 그 해적,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목동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거 없고, 제가 봤을 때는 1919년을 함께 기리면서, 함께 즐기면 같이 나와서 로 신앙의 역사가 얽혀 오고 있습니까 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동 시대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동에서 그렇게 피 흘리는 순교의 그 역사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 이 있는데 그 대운동에서볼수 있을 적들이 19년에 자기네가 대수년이라고 한대야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이제 대목동 입장에서 얼마든지 많이 생각했으니까 목동의 반대를 생각해보세요. 리는 대전분단의 역사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우리 인정안해 주네. 이거 이런 그러니까 한번 양은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의 일치의 역사 이런 것을 강조해 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함께 다 생각하시면서 내년의 주년을 잘 맞이해 주시자라는 고하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